편육은 얼마예요천원짜리 하나 주세요 오늘은 느슨해진 나의 다이어트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맛있는 두부를먹는다 우리집 제초기 개토끼 개잔디 관리 자격증 있는 친구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집 잔디는 개판이다 9 0 0 0원 가성비 시장 편육 두부 사러 갔다가 족발 냄새에 끌려가 버렸다. 양심상 족발은 음. 안 샀어. 사실 두부 사려고 딱 만원 만들고 와서 이것도 겨우 샀다. 오늘의 메인식품. 와! 다시 봐도 열받네. 오늘은 취두부를 우와. 먹는다. 색깔 봐. 색깔부터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다. 음. 첫 냄새에 딱 떠오르는 냄새가 있어. 와, 이만인데. 영상 보면서 상상될 수 있으니 첫 느낌은 마지막에 말하겠다. 신기하게 개토끼는 좋아하는 것 같다. 빨간색은 시각적으로 그나마 볼만하다. 제로 맥주 신기하게 제로 설탕이다 다이어트 맥주라니. 오늘 취한다. 진짜 소름 돋는 비주얼. 편육으로 중화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취두부 타바스코 긴급 투약 아. 시간 끌면 안돼 한방에 가야돼 와 말처럼 진짜 한방에 갔다 20년 만에 고토위기 아침에 어? 먹은 오트밀이 육지로 상륙을 시도한다 어? 웃긴건 타바스코 소스 맛이 취두부를 압도한다 와. 아... 아... 신을 찾게 되는 맛 미쳤다 이런 걸 먹을 생각한 나는 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와, 아, 아, 놀아. 시간 끌기 개독기랑 놀아주기 기름 묻은 손 슬쩍 닦아준다 개손 수건 내려 아... 이제 목욕은 내가 시키지 개 손에. 포할것 같아요. 아우, 어머, 먹을래? 짜서 <목소리> 안 돼. 냄새 맡기도 힘든데, 개 토끼는 먹고 싶은가 보다. <목소리> 너무 과묵하다. 처음 계획은 오늘을 시작으로 일주일 취두부먹기 컨텐츠를 생각했다 한입 딱 먹자마자 됐다 싶었다 자 됐다 이건 불가능하다 0.1초만에 생각을 잡아버렸다 이 지옥같은 맛은 벌칙으로 사용해야겠다 턱걸이 못하면 취두부먹기 이렇게 했으면 3일만에 성공했을 맛이다 그 두부만 2주동안 먹고 싼 똥냄새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70대 지니 못하면 벌칙으로 딱인가? 뒷부분은 잘 안보니까 모르겠지